정 골목식당 중복동 어묵집입니다. 함께 소개된 돈가스집과 만두국집이 이웃에 있어요. 점심시간쯤이었고 영업도 하는 중인데 웨이팅이 전혀 없는 건 조금 이상했어요. 영업 준비 중인 돈가스집과 만두집을 뒤로 하고 떡볶이집으로 갔습니다. 메뉴는 솔루션받은 마라어묵 일반고 추어묵과떡볶인데요 모든 어묵은 개당 800원으로 동일한데 4개에 3,000원. 그렇다고 마라 어묵과 꼬불리 어묵을 섞은 반반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묵의 품질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어육의 함량이 60% 이상인 부산 어묵을 사용한다고 해요. 저렴한 어묵에서 가끔 씹히는 그런 이물감도 없었습니다. 밀가루의질펀한 식감이 아닌 탱글탱글하고 쫀득한 식감이 있는데요. 어묵을 미친듯이 좋아하는 점피디의 말에 의하면 개당 천원에 판매되는 어묵나라의 어묵 퀄리티가 유사하다고나 할까요? 각자가 먹은 꼬치는 꼬치통에 보관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데요 어머! 누가 내 통에 빈 꼬치 넣었어? 마라꼬치는 주문을 하면 즉시 만들어 주시는데요 특별한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솔루션 받은 마라소스로 어묵에 발라내면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매워요 생각만 해도 맵네 국물이 있는 마라탕보다 마라산고 소스와더 가깝고 시중에 파는 가뚝기 마라산고면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맵기의 단계는 마라탕 전문점에서의 2에서 2.5단계 수준 마라소스는 고춧가루의 매운 통증과는 다른 얼렁한통증인거 다들 아시죠? 한국의 고춧가루나 청양고추의 매운맛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직 마라 맛의 도전 전이라면 저렴하고 간편하게 혓바닥이 마비되는 경험이 가능한데요. 아, 마라 향 대박이네. 배 아플 것 같아, 먹고 나서. 마라 향이 엄청 진한 편입니다. 음. 와, 마라 맛 진짜 진해. 응, 음, 엄청? <웃음> 와, 아니 <웃음> 가격이 다를 법도 한데, 같은 가격입니다. 한동이죠 먹어볼까요? 한 접시 1인분에 2,500원 맛은 평타고요 적당히 매콤 달달한 오리지널 떡볶이 맛입니다 마라어묵과 떡볶이 둘다 먹을 계획이라면 선 떡볶이 마라어묵 강추. 중국의 매운맛과 한국의 매운맛으로 탈탈풀린 영어과 이빨이 밀떡의 식감과 아주 따뜻한 옆바닥을 같이 씹는 불상사 조심 만둣국과 돈가스 가게에도 방문했지만 모두 재료가 소진됐네요. 너무 안타깝지 뭐예요. 웨이팅 시간도 너무 많이 여유롭게 남아서 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중곡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곡동 제일 시장. 평소에 시장 구경을 즐기신다면 기다리는 시간에도 저와 함께 구경하시죠. 빨롯빨롯미. 빵집 너무 정겹지 않나요? 이빵저빵 어머 이건 냄빵!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떡부터 시작해서 어머 이거 손편 너무 내 스타일인데 맛도 한번 볼까요? 음내 스타일이야. 모은이 폭우 폭우 폭우 폭우 폭어 폭우 맛있겠다야. 우 폭우 폭우 폭우 폭우 폭우 폭우 폭우 폭우 폭우 폭우 폭우 45분 남겨놓고 다시 갔지만 여전히 조용한 가게 앞 그래도 주말인데 심지어 4시에서 5시로 변경돼서 집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네, 길이나 시켜주자 하는 수 없이 길만 구경합니다 이곳은 번화가와 주거단지, 학교가 함께 있는데요 게다가 좁은 골목으로 이어져서 주차나 주행이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자차로 간다면 시장 주차장 이용을 권장드려요 그럼. 오늘 이만 안녕!